하나로 저는 상위 1% 블로거가 되었고 정보를 찾으러 오셨으니 정보를 드려야겠죠 제가 블로그 하루에 만 명씩 들어왔었을 때 블로거 수익이 얼마였을까요? 저는 한 달에 근데 제가 이걸 티스토리에서 만약에 시작했다면 음한달 정도 안녕하세요 여행하며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 여행 유튜버입니다 요즘 저의 근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직업이 하나 더 생겼죠 여행 작가가 되고 난 이후에는 조금 더 바빠졌습니다. 제가 평일에는 회사, 주말에는 강연을 가고 있어요. 그 외에 라디오 팟캐스트에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방송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것처럼 아직도 저한테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크리에이터 영스타님께서 저한테 여쭤보신 게 세력발리! 이 모든 채널을다 강연도 하고, 하고 회사도 다질수 있는 세력발리! 일단 돈이 <웃음> 체력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며칠 전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공유 좀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네이버 블로거 상위 1%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 팁은 블로거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당당하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딱 하나 이야기하라고 하면 부지런함 너 하나로 저는 상위 1% 블로거가 되었고 오늘 그래서 그 부지런함의 비결을 알려드리면서 상위 1%가 될수 있는 방법에 대한 팁까지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만의 투두리스트를 만든다.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핸드폰 어플에 보시면 메모장 어플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마다 투두리스트에 작성을 한다. 두 번째, 그 일을 해결했을 때 체크를 한다. 끝! 언제 마감해야 되는지 저는 이거를 꾸준하게 기록을 해요. 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투드리스트를 만들어놔서 이렇게 간단한 터치 작업만으로도 체크를 했다가 껐다가 이렇게 작업이 가능해요. 이 투드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해야 할 일을 까먹지 않고 그리고 기간 안에 부지런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빈 체크가 많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안 했구나 그리고 스스로 자각을 하게 돼요. 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보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팁은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되다 보니까 트렌드에 맞게 누구보다 빠르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건 건강관리더라고요 건강관리는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움직이고 먹고 움직이고 먹고 사실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오래 앉아있어야 할 일들이 많아서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대사케어를 틈틈하게 해주셔야 해요 그렇지만 다들 이 기본적인 상식은 아실 텐데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겠죠 이럴 때치트키로건 강기능식품을 추천해요 그전에 인터뷰에서 영스타가 저한테 체력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주셨는데 요즘 또 꿀팁 있어 뭐요? 영양제 너 영양제 와. 어? 저 이번에 신뢰 때문에 입문했어요 아야영양 진짜 먹어요 아니, 뭐. 를 꾸준하게 먹어라 라는 거였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너무 체력의 한계를 많이 느껴서 영양제 추천을 dm으로 인친분들께 받았었는데 때 추천 받았던 영양제 인 항상 가방에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가방에 바로 있어요 이미 이미 먹었는데 바이탈 뷰티 메타 그린 이에요 저 요새 체지방이랑 콜레스테롤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는 중이라서 챙겨 먹고 있는 영양제인데요. 이게 특허받은 녹차 카테킨이라서 그런지 몸이 좀더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로 요즘 아주 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영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다 먹어서 없는데 하루에 한번 세정. 그리고 세정을 식전, 식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먹을 수가 있고요. 이게 현미 녹차 16잔의 분량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출장 때좀 고열량 식사 위주로 많이 챙겨 먹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부대끼는 느낌이 덜하고 예전보다는 확실히 그 배가 더부룩해지는 느낌이 덜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꼭꼭 챙겨 먹는 출장 필수템입니다 그냥 녹차 성분이 아니고 한 한국인 건강 맞춤 국내산 녹차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한중에 녹차 성분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 국내산 녹차 성분이 가장 좋은 성분을 많이 띠고 있다고 그런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들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런 식 심정입니다 저희 건강합시다 세 번째, 무리하지 말것 집에서 가만히 못 있고 일 벌리시는 분 있으신가요? 전데요. <웃음> 그래서 제가 후회한 적이 정말 많아요. 이제 후회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팁을 드리자면 일은 너무 크게 벌리지 말라는 것. 본인이 할수 있는 선에서만 무리하지 말고 시작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블로그는 하루에 두 개씩 쓸 거야. 그래야지 내가 더 빨리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겠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꾸준히 하기가 정말 정말 어렵다는 거. 본인이 이제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하나하나씩 천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처음에 크리에이터가 되기 전에 블로그로 하루에 하나씩 이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지고 많은 분들도 찾아와 주시게 되어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손에 있다 보니까 또 유튜브 영상도 자주 올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책까지도 출판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팁입니다. 그냥 실전 편으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이 부지런함, 제가 알려드렸던 부지런함과 이 실전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정말 상위 1% 블로거가 될수 있습니다. 아래 유의사항 한 번만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신 분만 다음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팁은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아봐라. 팁인데요. 저는 모두 책과 블로그 글을 통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상위 1% 블로거가 되었고요. 이 영상을 봐 주시는 분들도 정보를 찾으러 들어오신 분들이시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보를 찾으러 오셨으니 정보를 드려야겠죠. 정보 첫 번째로는 나에게 맞는 블로그 채널을 운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블로그라는 게 네이버 블로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총네가지 채널으로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장 많이들 하시는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의 장점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나만 열심히 하면 들어오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단점은 그만큼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하지 않으면 내 글은 도출될 확률이 별로 없다 두 번째로는 브런치가 있습니다 브런치의 장점 나는 여행 작가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브런치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브런치를 하면서 작가가 된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단점은 브런치는 글을 쓰는데 통과가 돼야지만 글을 정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조금 높다 세 번째 세 번째 티스토리 장점,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티스토리로 시작하십시오. 제가 블로그 하루에 만 명씩 들어왔었을 때 블로거 수익이 얼마였을까요? 저는 한 달에 5만 원. 근데 제가 이걸 티스토리에서 만약에 시작했다면 음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150 정도 수입은 얻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애드포스트라고 해서 내 글과 연관된 광고업체가 3개가 뜹니다. 그래서 그 광고업체를 읽는 분들이 클릭했을 경우에 저한테 광고 수입이 들어와요. 그렇지만 티스토리는 인터넷 뉴스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글을 보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광고가 삽입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글을 읽기만 해도 광고 수입이 들어오는 애드센스 광고 플랫폼을 티스토리에선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자 수에 비례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꾸미는 데 조금 어렵다고 해요 네 번째로는 스팀밋이 있어요 스팀밋은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블로그인데요 이거의 장점도 글을 쓰는 대로 스팀머니가 들어오기 때문에 돈을 쓰는 대로 벌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이것도 지금까지 하는 분들이 거의 외국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작성을 하시는 편이 뉴스가올라가 할수 있는 팁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진입장벽이 어렵다는 네이버 블로그의 장점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네이버 블로그로 허니블링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고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한 거를 정말 이 세상 한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드릴 수 있는 실전 팁은요. 제목을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초반에 시작하는 분들이 이제 방문자를 많이 모으기 위해선 제목을 조금 특별하게 짓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대만 여행 1일차라고 쓰는 것보다는, 대만 여행 타이베이 101 입장료, 이 티켓 구매 방법. 이런 식으로 왜냐면 초반에 시작했을 때 그냥 나는 일기로 나는 추억을 기록하고자 그냥 블로그 시작하는 거야 하는 분들은 제목을 시켜 을쓸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나는 블로그로 크리에이팅 활동을 할 거야 하는 분들은 제목에 뭔가 이런 정보성 글을 담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글을 쓰는 분들은 많이는 없거든요 뭔가 정보 글을 얻고 싶으신 분들이 그렇게 꼼꼼하게 블로그 검색창에 검색을 하세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씩 들어오게 되면서 내 블로그를 노출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꾸준한 작성을 한다면 더 많은 방문자 수를 모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본문 작성 요령입니다. 중간중간에 영상을 넣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로 이제 검색을 하다가 네이버에서는 요즘 또 영상도 밀다 보니까 영상으로도 검색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 글로는 검색 노출이 안 되더라도 영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글 중간중간에 영상을 추가로 넣는 것도 좋고요. 이제 제목에 썼었던 그 제목 키워드를 본문에 다섯 개 정도 추가로 본문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계속해서 키워드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 키워드가 본문에도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어 그래서 이제 글도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네이버 로직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이게 딱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가적으로 이 팁에서 보충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팁을 한번더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나만의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라 두번째,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하자 세번째, 무리하지 말자 네번째, 블로그 실전을 알고 부지런함과 함께 세트로 실천해보자 라는 팁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부지런함 하나로 나한테 있어서 이런 일이 할수 있을까? 하는 일들을 정말 많이 겪어온 것 같아요 근데 부지런함이라는 거는 재능, 뭐 노래를 잘 부르고 그런 재능이 아니라 누구나 결심만 하면 은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제가 알려드린 팁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하시면 상위 1% 블로그 누구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일 1블로그 실천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메모장을 키셔가지고 실천 바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허니블링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제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여행 꿀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